아금 그러니까 약간 두리두 파밤이니까 좀심오 어, 힙합 뮤비 같아 오, 힙합 아 여기 좋다. 인터스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아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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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이어지게떨어지게 즐긴다 <웃음> 음음 아, 주하 음 아, 이거 게세 아, 이게세요 아, 이 아, 아, <웃음> <몇> <시기? 웃음> 지네. 지네. <BRUNO itu> <그게 menos> <actually>